원장님께서는 그 중에 자신 있다 오, 하시는 거고 저희가 0 년간 해봤는데 음. 저희는 이제 초음파 방식으로 초음파 그래서 네, 우리가 왜 음파가 이렇게 진동을 통해 전달이 오. 되는 건데 지방세포를 진동을 통해서 터트려 터트려 가지고 고체인 지방을 물로 만들어 가지고 쭉 짜내는 방식을 아. 쓰고 있어요. 최근에 뭐 아큐스컬프라는 레이저도 있는데 네. 그거는 지방을 태우는 방식을 하는 거고요. 저희는 그 중에서 초음파 방식. 어 초음파. 네, 저희가 써보니까 초음파가 좀 다루기 힘들어요. 사실. 다른 레이저 방식보다좀 쓰기 힘든데 한번 잘 쓰게 되면 뭔가 부기를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. 잘못 쓰면 모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써본 바에의하면 레이저 방식보다는 멍이나 붓기 가좀면그게게 열을 전달해서 할 때는 괜히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조직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는데 몸판을 조금 잘 쓰게 되면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어...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일상 쓰활 될까요? 저희병원은 딱 수술하고 우리가 땡기면되도록 해서 탄력 스타킹 같은 거 쓰거든요. 그 쓰는데 다음날부터 딱 풀면 뭔가 붓기가 거의 없어요. 아 진짜요? 정말 약간의 저희 병원만의 노하우. 오~~ 음. 그래서 다른 병원은 수술하면 좀 많이 붓거든요. 뭐 저희 병원도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보들이 쌓이다 보니까 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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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첫번째는 <웃음> 솔직히 잘해서, 원장님 어, 스킬입니다. <웃음> 여러분. 우리가, 우리가 10년을 했으면 <웃음> 잘할 수 밖에 없어. <웃음> 네, 왜냐면 10년을 둘째같이 <웃음> 이것만 하고 있고 <웃음> 밥만 먹고 이것만 하면 잘할 수 밖에 없어. <웃음>